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석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해상보험법 제18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8강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3장의 해상위험과 해상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해상위험 중에서 어, 1906년 MIAS의 해상위험 어, 그런 나머지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해상고의 위험에 이어서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해상보험 계약상의 손해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화재 또는 연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열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에 타서는 안될 물건이 연소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화재이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해산보험계약상의 손해 원인이 되는 화재로 우리가 어, 볼수 있습니다. 어, 화재로 인한 손이라는 것은 피보험 재산의 연소나 연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타여된다는 것이죠. 연소뿐만 아니라 물건 자체에 화염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의 결과 연기 손상, 즉 스모킹 데미지나 가열 손상, 히팅 데미지, 금이 가거나 못 쓰게 된 손상, 브이킹데미지 시들거나 마른 손상 어, 스코칭 또는 눌거나 걸린 손상 쩔링 화재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수화수 사용을 위한 손상들도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나 불확실한 우린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 예를 들어 성량을 부주의하게 버리거나 집히 물을 완전히 끄지 않았서 이번 화재 손상도 보상하게 됩니다. 어, 면책 위험으로 인한 화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화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일단 입증되면 이는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면책 위험 즉 피보험자의 고이 또는 무기내 의연방어라든지 자연 발화와 같은 고위의 화재나 성질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어,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단독계송 면책약관 즉 fpa 약관에서의 대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이즈 S. 제 팔러시에서 단독계송 면책약관 즉 fpa 약관 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대화제 버닝 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버닝은 화재와는 구별됩니다. 어, 선박이 좌초 또는 침몰되거나 대화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 "Unless the ship be stranded, sunk or burnt"라는 조건에서 전체로서 선박이 좌초되거나 침몰하거나 또는 불에 타지 않으면 안 되고, 선박이 조그만 부분에 손상을 초래한 화재는 통상적인 용어로서 선박의 대화재. 인 버닝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버닝을파이어와 비교하여 대화재라고통상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에서의 용어는 어, 용어의 번역에 있어서 일반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와는 좀 다르다. 조금 과장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로이즈 SJ 팔러시의 소소원의 면책약관, 즉, 메모랜덤 클로즈에서는 선박의 대화재, being burnt라고 했는데요. 선박의 대화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실제로 불에 타지 않으면 안되고 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겠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협회 운임기관보험약관 ITC Freight의 소손의공제약관인 r a c 랜차이즈에서는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한 u n n i s a u s e d by Fire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J 팔러시의 소손의 면책약관에서와, 어, 또, ITC, 음, 레이트에서의 소손의 공기약관에서의 어, 이러한 그 해석은, 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폭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화재는 로이즈 SJ 팔러시의 열거비용이지만, 폭발은 열거비용도 아니고, 화재와 동종의 위험도 아니라고 봅니다. 화재로 인한 폭발 손해는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화재와 관계없는 폭발은 특약이 없는 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폭발의 경우는 특약에 의해서 폭발을 보상하겠다는 약관이 있어야만 보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44년 4월 인도 온베이항에서 영국 화물선 포토스티카인호의 스티, 대폭발사고를 계기로 1944년 9월 ICCWA와 ICCFPA를 개정하여 폭발이 제오조에버리지 프로즈즉 해손약관과 단독해손 면책약관인 FPA에 각각 피험위험으로 삽입이 됩니다. 또 1982년 ICCB와 1982년 ICCC에서는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어린과 상관없이 폭발에 상당하게 기인한 보험의 목적이 모든 멸실 배손을 보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과거 SG 팔러시, 즉, 로이즈 SG 팔러시에서는 어, 화재와 폭발을 구별 했습니다만, 어, 그 이후 1944년 포트 스티카인호 사고 이후에, 어, ICCWA와 FPA 또 1982년 ICC B와 C에서는 면책 위험이 해당되지 않는 한 폭발로 인한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박보험약관에서는 1971년 ITC 제7조 인치마리약관에 의해서 폭발, 선내든 선외에서든 폭발에 의해서 직접 기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훼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83년 ITC 헐즈에서는제 6.1.3조에 선내 또는 선외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단순히 화재 폭발로 기인한 보험의 목적을 멸실 훼손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치말의 약관 자체가 ITC 헐즈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제법상 파일럿시즉 해적행위라는 것은 약탈을 목적으로 공해서 에 사선에 의해서 행하여 지는 각종 폭력행위를 모두 해적행위라고 합니다. 해상보험증권에서 파이럿이라는 해적은 상사적 의미로 해석하여 하므로 형법이나 국제법상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즉 해상보험에서의 해적이라는 것은 사욕을 목적으로 다른 선박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 여기서 약탈자라는 것은 해상에서 공격해오든 아니면 육상에서 공격해오든 또는 피보험 화물을 선적한 선박에 승선해 있는 자가 이러한 그 약탈을 하던 날에 불문하고 모두 해적행위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국가의 지배권밖에서 자행된 행위, 즉 다른 국가의 지배권밖이라는 것은 영예를 얘기하는데 그 영예를 벗어난 곳이니까 공예라고 하겠죠. 공예에서 자행된 행위만 해적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보험증권에서 해적행위라는 말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예상이든 영예상이든 배타적 경제수역상이든 관계없이 어 이러한 약탈 행위가 있을 때는 해적 행위가 있었다. 해적이 있었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RCP 제8조에서는 해적은 폭동을 일으키는 여객 및 해안으로부터 공격하는 폭도를 포함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으로부터 공격하는 폭도를 포함한 것은 아일랜드의 엘리항에서 기근으로 봉기한 폭도들이 곡물을 적재한 선박을 불법 탈취하여 우의로 암초에 자초시킨 선장을 해금, 공물을 싼값에 매각하도록 한 사건에서 해적에 의한 손이라고 판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국 그 해안 또는 육상에서 선박을 공격해서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에서 보다시피 해적은 반드시 해상 보험에서는 공해상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육상에서도 육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경우도 에 해적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해적행위는 로이즈 에스티 팔레시의 위험약관의 해적과 표도, 즉, 라버스를 포함하는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버스라는 표도는 해적과 동료로서 특정 지역에서 해적행위를 하던 무어적이나아랍족을 어, 표도라고 해왔습니다. 어, 떠돌아다니면서 어,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이 표도라고 하는데요. 이들 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이즈 SG 팔러시 산의 러라버스라는 표도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다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적 행위의 담보와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로이즈 SG 팔러시의 이텔릭서제 약관인 포획 나포 면책 약관 즉 FCNS 클로즈에서는 해적 행위 제외라는 파일럿이 엑셉티드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해적행위로 인한 포획이나 나포 등은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기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면책약관에서 이걸 제외했으니까 음, 이제 보상한다는 얘기겠죠. 어, 1936년 7월 스페인 내란이 일어나서 지중해와 기타 수역의 국적불명의 괴 잠수함 등에 의한 해적행위가 빈발함으로써 1937년 4월 포획 나초, 나포 면책약관에 파이러시 익셉티드를 삭제하고 맨 마지막에 파이러시를 다시 면책위험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면책약관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상을 하다가 다시 너무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면책약관에 포함시켜서 다시 파이러시를 면책시켰는데요. 이때부터 해적행위가 해상위험에서 제외되어 전쟁위험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ICC 올 리스크 약관 AR에서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으로 면책 약관에 들어있다는 점은 올 어, 리스크 약관으로서는 좀 특이하게 어, 음, 면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어, 1982년 ICCA 약관에서는 어, 제6조 전쟁, 전쟁 면책 약관, 즉 War e x c l 워엑스 c 로 a 클 s e 제2항에서 파이러시, 익셉티드를 다시 삽입함으로써, 파이러시가 전쟁 위험에서 제외되어 일반 해상 위험으로 보험자가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영어로는 약관에서 thieves라는 이 사용하는데요. 원래 thieves라는 것은 절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둑을 의미하지만, 해상보험증권에서 thieves라는 말은 공격적인 강도, assailing thieves만을 의미하 됩니다. 그래서 어, 단순한 절도의 경우에는 중도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 공격적인 절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강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선상에서 선장이나 어, 선원의 단순 도난은 어, 선조의 책임으로 간주되었고 특약이 없는 한로이즈 SJ 팔러시에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어, 선우, 선장이나 선원의 단순 도난는 결국은 선장이나 선원을 어, 제대로 관리나 감독을 하지 못한 어, 선박 소유자 측의 책임으로 봐왔기 때문에 어, 이를 특별하게 해상 위험으로 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내 SG 팔러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규정이었는데. r c p 제 구조에서는 이 c v 제에 대해서 강도라는 말은 은밀한 절도 어, 또는 선원이든 여객이든 선박의 어떤 자에 의한 절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강도라는 말에는 어, 폭력이 수반된 강탈 robbery with violence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강탈이 반드시 어느 개인을 상대로 누워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RCP 제구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또 1982년 ICCA에서는 폭력적인 절도 뿐만 아니라 은밀한 절도, 단순한 도난, 좀도둑 아, 필퍼리지라고 하는데 좀도둑 또는 불인도 없는 딜리버리등도 모두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위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1982년 ICCB와 ICCC, 이제 ICCA는 어, 예시적 열거 보약관 약관이라고 보고요. 어, ICCB와 C는 어, 제한적 열거 약관입니다. 그러한 은밀한 절도 등의 위험이 모두 열거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 강도 좀도도 불인도 약관, 즉 i n s t i t u 스티프트 필퍼리지 앤드 넌 딜리버리 클로즈에 추가 부부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하 제티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티슨은 로이즈 s 스제 팔레시의 여유가 위험으로서 해상보험의 초창기부터 가장 중요한 해상입니다. 제티슨은 어, 쉽게 설명하면 은뭐 주로 공동해송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 선박에서 일정한 화물이나, 어, 뭐, 선용품이라든 의장품 같은 것을 선 외에 바다로 버리는 겁니다. 어, 위험이 발생할 때 선박과 화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선박에 실려있는 선박의 일부, 선용품, 의장용구, 적하의 전부 또 일부를 선상해서 바다에 던져서 임의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대개 이제 화물을 실을 때 우리 드라프트라고 해서 선박에 화물선박을 바다 속에 어느정도 가라앉혀야 될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 드라프트가 염분의 어, 농도에 따라서 적도에서의 그 드라프트와 또 북태평양, 대서양 각각의 바다마다의 드라프트 표시가 다른데요. 염분의 어, 농도가 이제 적도 부분에서는 조금 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온도가 높으니까 수분이 많이 증발해서 염분 농도가 높으면 배가 많이 이제 부력이 더 높으니까, 더 크기 때문에 배가 좀더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물을 좀더 많이 실어도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데, 염분 농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배가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화물을 많이 실게 되면 배가 침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화물을 이제 가득 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드라프트를 다들 거의 선에 맞춘 상태로, 무거운 상태로 배가 운항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다든지, 악천으로 만나게 되면, 어, 배가 이제 더 가라앉아서 침몰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화물을 선 외로 버리거나 또는 선박의 일부를, 어 버리면서 선박과 적화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 선박이나 화물 또 뭐, 승용품 같은 것을 선박 바깥으로 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 의도적으로, 이제,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좌초한 선박을 암초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또는 폭풍으로 요동치는 선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박을 선내로 버리는 것등도 이러한 투하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위험이 작용할 경우, 선박과, 어, 적합 또는 우님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고의로 행하해진 경우에만 공동개선 희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 선상에 실려있는, 그, 선창에, 선창에, 어, 가판 위에 실려있던 화물이 풍랑으로 인해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선 외로 추락한 경우, 이런 것은 이제 j 피 c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고의로 한, 어, 투하가 아니기 때문에 재피 c 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화물을 버렸을 때, 또는 어, 선박의 일부를 훼손해서 버렸을 때, 이럴 때 이제 공동훼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공동훼손과 관계없는 상황에서도 투하가 일어날 수 있고, 어, 그와 같은 투하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로이즈에스팔러시에서 이것을 피보험 위험도 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티슨 인 투하가 있었을 때는 공동훼손으로 보상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훼손이 아니고 로이즈에스팔러시에서 피보험 용험으로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82년 ICCB와 1982년 ICCC 제1.2조와 1983년 ITC허드 제6.1.4조에서 도 투하를 피보험 용험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SG팔러시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하는 중요한 해상 위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장 또는 선원의 역행즉 베르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르트리 어, 악행이라는 것은 어, 선주의 이익에 상반되는 선장이나 선원의 모든 비행, 롱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착오나 통상적인 과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베르트리는 것은 의도적인 어떤 손해를 입힌 데 선주가 원하지 않은 선장이나 선원이 의도적으로 이제 선주를, 선주에게 손를 입히기 위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전부 어, 배로드리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 악행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자신의 선의의 판단에 상반되게 행동하였으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 이, 이것이 이제 해석상 어려워지는 것은 원래 어, 피범자의 고의로 인한 손에 해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 이것은 이제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로 인해서, 손을 이렇게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 피범자는 선주이기 때문에, 어, 피범자의 고의는 아니라는 거죠. 피범자는 선장이나 선원을 믿고, 화물 운송을 맡기고, 선박 운항을 맡겼는데, 선장이나 선원이, 선주에게 손해가 생기거나, 선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떤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가 되겠지만 보험에서는 이러한 악행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보의가 아니고 피보험자로서는 이때 이러한 악행이 생긴다면 걸알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에 대한 위험은 어 악행으로 인해서 선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입니다. 위에서베르트리로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화주에게 손해가 생기는 행위는 악행에 해당하지 않고, 적화보험에서는 담보되는 위험이 고 선박보험에서 담보되는 피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RCP 제11조에서는 선장과 선원의 악행이란 말은 선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선자, 선체 용선자에 해당이 되겠죠. 선박 운항의 주체가 되는 것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 용선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용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 또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RCP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r g p 는 어, 1906년 MIA 부지, 제1부지에 들어가 있는 규정, 규칙인데요. 어, MIA를 해석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거나 애매한 부분을 어, 해석을 해주는 원칙, 해석 규칙으로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MIA의 일부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1906년 MIA에서는 선장이나 선원의 약행은 선주의 비용 부담으로 선장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선장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행하여지는 모든 종류의 사기와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 동기를 불문하고 선주 또는 선체 용선자에게 어,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공공연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배임행위 또는 범죄적인 과실은 선장측 선장측이라는 것은 선장과 선원을 포함하는 개인인데요, 뭐 선장이든 아니면 선원이 선장이 모르게 선언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러한 선장측의 모든 고의적인 위법행위, wilful misconduct를 포함하는 개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객관식 시험 같은 걸 치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 고의로 손해를 일으켰는 경우에는 어, 우리 그 고지의무라든지 최대 선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선장과 선원의 이런 그 배터리 그 위플빈 미스컨덕티에 대해서. 고의라는 데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피범자의 고의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할수 있는데요.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 고의로 인한 악행, 즉, 배러트리는, 어, 선조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범자로서는, 어, 불측의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 보상이 되는 피범 위험에 속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에서 어, 인정한 선장이나 선원을 약로는어 선장이 선저의 구멍을 뚫어서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또는 사기로 적하를 매각하는 또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항로 이탈을 하는 경우 또 선장이 불법적으로 적하의양하를 그고 하는 경우 어, 또 선장과 선원이 선박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 어, 선장이나 선원의 밀수로 인한 선박의 납거나 압류, 또 선박의 유기, 방화, 고의적인 저하충, 어, 사기에 의한 선박이나 화물의 매각 또는 그 매각대금이나 화물의 착복 등인데요 어, 이러한 것들이 과거 판례에서 어, 베르터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 이렇게 판시가 되었습니다. 또 1983년 ITC 헐드 제6.2.5조에서는 선장이나 고급 선원 또는 보통 선원의 악행이 피보험용으로 열거가 되었고요. 선원의 악행에 기인한 보험의 목적을 멸실 회수는 피보험자나 선주 또는 선박 관리인의 정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982년 ICCA에서는 선원의 악행 그 자체는 피보험 위험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훼손의 위험 및 면책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연적인 것으로서 전 위험에 해당되어 보상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1982년 ICCB와 1982년 ICCC에서는 선원의 악행과 같은 제3자에 의한 화물의 고의적인 손해 또는 파괴는 면책 위험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A 에서는 보상을 하게 되고 ICCB 와 C 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선박보험에서는 이것을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어, 위험 약관에 대해서 어, 그 SJ팔러시 폼과 또 ITC, ICC 약관, 음, 또 MIA 에서 그 해석이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어, 보험에서 보상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퀴즈로는 어, 구해상보험증권상 FPA 조건에서 선박의 버닝의 의미를 잘못 설명한 것을 이렇게 했을 때 1. 신보험증권상 협회적과 약할의 버닝이란 말은 삭제되고 파이어로 통일되었다. 선박의 일부분에 손상을 입힌 화재를 포함하는 용입니다 3. 선박이 실제로 불에 타지 않으면 안됩니다. 4. 선박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어야 합니다. 뭐이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다시 어, 복습을 해보거나 교재를 찾아서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18강 강의를 어,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